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8일 그랑사가 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6시간 진행되고요 총 4가지의 큰 타이틀을 통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점검 이후에 종료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존 그랑미폰 획득 이벤트 종료 상관없이 4가지만 모으면 은 다이아런 이벤트였죠 요거 없어지고요 라스 기사단 그랑웨폰 확률업 이벤트. 혹시 지금 게이지 한 80% 90% 뭐 이렇게 채우신 분들은 오늘 100%까지 다 채우시길 바라구요. 결제 이벤트 프로모션 이벤트 이것도 끝나게 됩니다. 4월 만우절 기념 특별 이벤트도 끝나게 되구요. 그리고 점검 이후에 판매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QE의 그랑사가 패키지가 판매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패치노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르타의 고대 베포는 단일적 상대로 공격을 하고요 크리티컬이 터질 때 라이트닝 러쉬라는 효과가 발동됩니다 예, 라이트닝 러쉬는 발동되는 순간에 적에게 100% 확률로 5초 동안 감전 효과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감전 효과를 당하게 되면 은 예, 행동 불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어, 아예 공격도 안되고 움직이는 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해방 스킬도 범위로 바뀌지 않고 계속 단일적한테 공격을 하고요 여기서도 100% 확률로 5초 동안 감전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성에게 주는 데미지가 20% 나더 증가하게 되네요 그리고 기본 p c 보든 어둠 속성 몬스터에게 데미지 15%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윈고대 웨폰의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단일적 상대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100% 확률로 4초 동안 석화 상태를 부여하고 보스데미지 10%를 증가시킵니다 어, 구분이 따로 돼있기 때문에 4초 동안 이어서 보스데미지 10%가 증가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는 즉시 일단 보스데미지가 증가할 것 같은데 몇초 동안 유지인가 이게 적혀있지 않네요 그리고 해방 스킬을 사용할 때도 100% 확률로 8초 동안 석화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단일적에서 범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보스데미지 10%는 그대로 붙어있고요 패시브는 물속성 몬스터에게 데미지 15%가 추가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패시브 물속성 관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석화와 보스 데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어제 제가 올린 그 영상에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네요. 어, 이 석화 부분이 과연 보스가 걸리게 될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텐츠 추가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퀘스트가 생겼고요. 상점에 아이템에서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수배서 상품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수배서는 하루에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챕터에 해당하는 수배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배서를 사용해서 퀘스트를 받을 때는 골드, 정령석, 광화석, 재련석, 경험치 물약 보상 중 하나가 랜덤으로 결정이 되고요이 수배서는 매일 공공시 기준으로 구매수가 초기화됩니다. 자, 왕국 수배서 상품 추가되는데, 구매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챕터에 맞춰서 받게 됩니다 본인 메인 퀘스트가 몇 챕터 미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구매 가격은 3챕터는 3만 골드, 4챕터 4만, 5챕터 5만입니다 어, 왜 6챕터, 7챕터는 따로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추가되는 거는 5챕터까지인 것 같아 보여요 다음은 엘리사의 특별 노래 진행 방식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상호작용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뭐 눌려가지고 기다리는 거 있죠 뭐 춤춘다 이런 거 등등 기존에 30초였던 게 10초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상호작용 포인트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단일 상호작용으로 바뀌게 되고요 몬스터 처치 퀘스트에서는 100마리가 30마리로 줄게 되었습니다 거점을 점검하는 상호작용은 4초에서 2초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니보니보 처치하는 니보 거, 요거, 골목길 같은 데서그한 마리만 목표로 지정됐었는데, 그게 이제 골목에 있는 니보니보가 아예 목표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미니맵에서 니보니보 찾아서 아마 잡았을 텐데, 자동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골목에 다 같이 모여서 그딱한 마리 젠 됐었거든요? 고거 잡는데 시간 걸렸던 거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외 몬스터 조사하는 등급에서는 맵마다 몬스터 나오는 개체수가 소폭씩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특별 의뢰 시그랑나이츠의 여정 왕실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1회 완료할 때는 318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은 7챕터에서 골드 왕국 퀘스트 대상의 몬스터 수량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어, 요거는 빨리 진작에 빨리 됐어야 했는데 이번에 패치하되었고요 대상은 현몽 고블린 무리 처치, 악몽 인프 무리 처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 이 대상 몬스터들은 한 지역에 있는 그 무리만 잡게 되었는데 패치 후에는 그맵 전체에 있는 몬스터가 목표가 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은 몬스터 부분인데요. 이제 토템류 몬스터들이 전부 다 성공에서 비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영원의 신전 기준부터 여신의 정원까지 토템류 몬스터들의 레벨이 이렇게 하향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 웨폰을 얻을 수 있는 각종 상자에 이제 준의 웨폰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자에서는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알아두시기바라고요자 아이템 부분의 개선사항입니다. 미믹 사냥과 왕국 트레저 보상으로 받는 그 상자 개수가 최대 오픈 개수 10개에서 50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방어구 분해 및 방어구 상세 정보에서 전체 재설정 횟수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영상에서 새로운 그랑주얼 수급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신규 주간 업적인 모로의 축복이 추가되었고요. 어, 15회로 클리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기사단 랭크가 41부터 진행되고요. 보상은 그랑주얼 100개입니다. 어, 모로의 축복 완료 시 기존의 그랑웨폰 환원 업적 및 축복 업적 모두 카운트 된다고 합니다. 어, 새로운 캐스트 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간 음... 업적에서 이게 하나가 추가된 거네요. 아 이거 내가 완전 다르게 해석을 했구나. 저는 이 그랑주어를 수급할 수 있는 퀘스트 리스트가 쫙 새롭게 나온다는 건줄 알았는데 어, 주간 업적에 그냥 목록이 하나 추가된 거였네요. 자 다음은 컨텐츠 부분입니다. 결투장에서는 자신의 순위 상위 30명까지 표기되도록 변경이 되고요. 토벌전이 매우 어려움 난이도가 하향이 됩니다 보스의 데미지와 체력이 하향 조절돼서 어, 이에 따라서 권장 전투력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신면의 회랑에서 어려움 난이도 이상 보상에서 그랑스톤 조각이 추가됩니다 어, 기존 보상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신규 그랑스톤 조각은 확정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려움, 매우 어려움, 극악 그 이세 가지 난이도에서 추가되고요 SR 그랑스톤 조각은 10개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SSR 그랑스톤 조각은 20개로 한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판당 SSR 그랑스는한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선멸전에서 보상인 그랑주얼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1선멸부터 5선멸까지 받게 되는 그랑주얼 개수고요 동상자 기준으로 바르도가 확실히 티켓을 3장 소모하니까 많이 받게 됩니다 겔마크 4선멸이죠 4선멸을 3판 하더라도 바르도 한판한거보다는 1정도 덜 받게 되네요 그러니 그랑주얼 생각해서 계속 돌린다 생각할 때 빠른 매칭이 되는 4선멸로 도는 게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수는 한개차입니다자 그리고 퀘스트 관련인데 준스토리 이벤트 기간이 아래처럼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2주차 정기점검식까지 되어 있죠. 변경 후에 두번째 정기점검식까지? 아니 2주차나 두번째나 뭔 차이요? 요거는 왜... 종료 날짜를 좋다. 안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일단 보상소량기간은 3주차 정기점검에서 세번째 정기점검으로 그러니까 주차 그 달력기준 주차 그 첫번째 두번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는 횟수로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주 지금 내일 업데이트하는 4월 8일은 첫번째 정기점검입니다. 자 다음은 파티에 대한 개선 내용인데 채팅창에서 기사단 프로필 을 클릭 시 바로 파티 초대할 를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자 우리 파티를 초대하는 기능이 너무 없었죠 드디어 채팅에서 바로바로 바로 파티할 수 있도록 초대 기능이 나옵니다 기속말로 서로 받아서 바로 파티 초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거랑 별개로 파티 찾기 기능에서도 채널 상관없이 좀 파티 목록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언제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그랑나이츠 여정 변경되는 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랭크 보상에서 원래 테라이드 소울만 지급됐었는데 가옷 골렘 소울까지 같이 지급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업데이트 이전에 완료하신 분들은 가옷 골렘 소울을 우편함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프리 시즌에서는 테라이드 소울 200개와 가옷 골렘 소울 200개 이렇게 두개씩 받고 프리미엄 시즌에서는 600개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시즌은 두개다 같이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4월 8일 추가되는 패치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